이번 시간에는 대구 전역의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어플이 업그레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잘 설명을 해놨는데 현재 이게 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고 이렇습니다. 근런데 뭐 물론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어플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이게 100%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물량, 지주택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아파트를 사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한테 물어도 대부분 아파트는 내년이나 내후년을 기다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한테 확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제가 뭐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저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빠졌죠. 일반 아파트 분양 말고는 주택이든 아니면 지역주택 재개발, 재건축이든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남구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있는데 수송구는 대부분 없고요. 뭐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9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물론 아파트 투자 세력들도 대출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를 못합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 돈이 뭐1 0억 있고 2 0억 있고 30억에 그게 몰빵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 건물 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사실 때는 대출을 안 받는 분도 가능 있지만 은 10억이 있으면 10억 대출을 받아서 20억에 투자를 하고 20억이 있으면 20억에 투자를 해서 40억에 투자하는 를 투자가 기본적인 투자 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수성구를 조금 제외하고, 남구나 서구, 그 다음에 달서구 쪽으로 조금 올려있고, 북구 쪽으로 조금 올려있는데, 뭐, 재개발, 정비 사업 시작, 광양 아파트 재건축, 뭐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촉진지, 정비 사업 지구,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내 이제 시작해서 내년 내년 내후년 뭐 계속해서 쭉 가겠죠 그렇다 보면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때를 기약하시고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꼭요 부분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위치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렇게 살락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지금 투자가 막바지에 내가 이제 당첨이 되었다고 그게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막차입니다 막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부동산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한 군데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통계를 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를 할때뭘 살려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또 잘해주는데 그냥 물어보면 은 귀찮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식을 나눔하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묻는 거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사지도 않을 거면서 묻기만 싫고 묻는다.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유튜브 방송 외에는 개별적으로 묻기만 물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한두 명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물으실 때는 내가 바트를 살라고 한다 또 이래 얘기를 하면은 이거 사라 저거 사라고 또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또 이거를 팔려고 한다그럼 지금 파는 게뭐 저렴한 것은 지금 파는 게 좋다고 얘기할 것이고 비싼 거는 아이고 비싸서 안 팔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듣고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가 정보가 늦지 않았는가 내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요 풀이 그레이드가 돼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거나 그 다음에 택지 지역이 조성되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더 불편합니다. 이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냥 아파트 단지 무슨 아파트인 지금 아야들또 생각을 좀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실무자들이 다 끼어 있어야 돼요 탁상공동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럼 아마 이건 또왜안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청 지금 예정지가 확장 되는 걸로 대구시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래만또 해놨어요 이게 아파트 위주의 어플이다 보니까 일장일단이다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매물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네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쪽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